해외 직구 쇼핑몰에서 신기한 물건을 발견했다. 가격도 저렴한 것 같고 나 카리스마 있어. 100m 45초에 끊는 나에게 필요한 물건 같다. 낙하산 원리로 공기 저항을 만들어서 강력한 달리기 훈련이 가능하다고 한다. 해외 직구 물건은 저렴한 대신 약간의 모험심이 필요하다. 물건 기능 상태를 장담할 수가 없고 사진이랑 너무 다른 경우가 많다. 역시 당했나? 그래도 한번 써봐야지. 사용 방법은 뭐 없다. 그냥 몸에 묶어서 달리면 된다. 역시 사진처럼 멋지게 펼쳐진 모습은 안 나온다. 내 허리의 높이가 낮아서 그런지 온 바닥을 다 쓸고 다닌다. 뭐야 청소용품이야? 서양인의 허리 높이에 비슷하게 내 웅장한 가슴에 묶어준다. 조금 높게 사용하니까 바닥 슬림은 줄어들었다. 신상은 즐거워. 상품 이미지처럼 완벽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순간 폭발적인 가속, 지속력이 필요하다. 정말 빠르게 안 달리면 아무 느낌도 안 들고 낙하산으로 바닥만 쓸고 다닌다. 이렇게 순간 가속을 줘야 확 펼쳐진다 제대로 사용할 때까지 연습해보자 너의 가치를 내가 증명시켜주마 내 달리기 속도는 100% 활용이 불가능하다 약간의 맞바람을 이용해야 잘 된다 슬슬 느낌이 오고 있어 더 달렸구나 진정한 고수는 도구 탓을 하지 않는다 바람이 부족하면 배 속도를 늘려서 극복한다 그래도 살 빠져서 이런게 허리에 맞네 특훈이다 3-4일 정도 사용해보니까 감이 잡힌다 적당한 높이에 장착하고 처음 순간 가속은 손을 사용해서 당겨준다 약간의 맞바람, 환경을 이용하고 빠르고 지속적으로 달려야 한다 그냥 낙하산 없이 뛰어도 고강도 운동이다 이 정도면 준비는 끝난 것 같다 최적의 환경 약간의 맞바람과 지속적으로 오래 달릴 수 있는 끝이 안 보이는 섬 탈출길 달려보자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는 높은 곳에서 뛰어 보자 이정도면 패러글라이딩 쌉 가능이다 텐트 재질이라서 그런지 겨울 단열용으로도 좋다 최고의 속도를 낼수 있는 자유낙하 그 몸집이 숨겨지겠냐? 멋진 사진 보고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운동 효과는 적다. 내가 달리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지 공기저항 힘이 안 받는다 달리기가 빠를수록 운동 효과가 상승해서 나같이 느린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 아닌 것 같다 돈 날렸다 혹시 나도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면 별로 추천은 안 드린다 그래도 한번 꼭 써보고 싶다 하면 내가 사용하던 이 물건을 필요한 분 드리겠다 택배비 포함 단돈 그냥 드린다 내가 쓴 고정 댓글에 댓글 달아주시면 된다 배송은 완벽하게 포장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누가 버리길래 패러글라이딩이 되겠냐? 라이딩은 된다